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신형 피아제 시계 인데요 이름은 약간 독특하게 생겼죠 라임라이트 갈라 입니다 지금 현재 피아제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을 또 아주 똑같은 제품을 찾아볼 수있고요이 제품은 신형이고 현재 매장가가 5,050만원 입니다 보시면 살짝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쪽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약간 독특하죠.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음,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이 제품은 큰 사이즈입니다. 이쪽이 32mm, 그리고 두께는 7.4mm, 그리고 이 시계 전체 무게는 약 100g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베젤에 둘러 쌓여져서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불량 컷 다이아몬드고 조그맣게 돼서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두 62개의 불량 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1.75 캐럿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이얼을 보시면 안쪽은 로먼 숫자판이고요. 이쪽에 피아제가 영롱하게 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브레이슬릿 자체가 예전에도 이걸 차용했었는데 다시 신형에도 예전 브레이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더 있죠. 깨알같이 한번 풀어서 볼까요? 뒤를 보시면 이 제품은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이고요. 방수는 생활방수 정도 되는 30m 생활방수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P 피아제 P. 이 제품의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뭐 아름답고 엄청 예쁘고 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이 시계를 찬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들어가긴 하는데요. 약간 들어간 느낌도 마, 나진 않고 이런식으로 차야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시 되는 제품입니다. 신형 라임라이트 갈라 제품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 제품을 찍은 사진도 있고요 스펙도 간단히 적어놨으니까 좀더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라임라이트 갈라 신형제품으로 베젤은 32cm 입니다 여성용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